지금까지 기술 분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오피스 방법론에 대해 세 개보였습니다. 오피스 프로세스는 문제 분석, 원인 분석, 검색식 구성, 문제 해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아래에서 끌어다 놓아 단계를 완성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과에서 충치를 제거하거나 치아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치과용 핸드피스의 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오피스 프로세스의 단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그동안 9차시 동안 진행 학습을 했던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이야기될 사, 사례는 치과용 핸드피스 사례입니다. 치과용 핸드피스라고 하면 뭐 생소하실 텐데요. 치과에 한 번쯤 가보신 분은 충치가 걸려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충치가 걸려서 치과에 가게 되면 충치 걸린 치아를 갈아내게 되죠. 그 갈아내는데 사용하는 드릴, 이 드릴이 치과용 핸드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치과용 핸드피스를 치과의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결국은 치아를 갈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드릴라를 끼웠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데 끼웠다가 뺐다가 할때이 뒤에 푸시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푸시 버튼을 눌러서 분리하고 푸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끼우게 되는데 이때 푸시 버튼이 너무 뻑뻑하다는 거죠. 끼우기가 너무 힘이 들다. 푸시 버튼을 누르는데 힘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눌러서 힘이 많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눌러서 뺐다가 끼웠다가 할 수는 없냐 하는 게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푸시 버튼을 누르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치과형 핸드피스의 전체적인 단면 모양입니다. 여기에 끼워져 있는 노란 게 바로 버. 드릴 날이 될 거고요. 이 버어를 이용해서 치아를 갈아내게 되는데 이버를 분리하거나 결합을 할때이 부분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푸시 버튼입니다. 이 푸시 버튼이 치과형 버어를 끼웠다가 뺐다가 할때 눌러야 되는 버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푸시 버튼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버 홀더가 아래로 눌러집니다. 자 버홀더가 아래로 내려지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버핀이 또 아래로 내려지는 거죠. 이 버핀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 버홀더와 버핀이 움직이는 이벽벽 벽 역할을 하는 게 샤프트입니다. 그런데 샤프트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는 거죠. 하부가 직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핀이 눌려져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경사에 의해서 버핀이 좌우로 넓어집니다. 이 버핀은. 두 조각 내지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원통 기둥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꽉 붙잡혀 있다가 넓어지면서 이제 옆으로 넓,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합으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버가 자유롭게 분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을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 푸시 버튼을 누르는 힘을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스프링이 버핀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버핀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직경이 좁아지게 되죠. 이 직경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버를 꽉 붙잡는 그런 원리가 이 치과용 핸드피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과 치료 중에는 버가 절대로 빠져선 안 되죠. 치료 중에 드릴 날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 치아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는 치. 치과 치료 중에는 절대로 빠져선 안 되고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이 굉장히 단단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프링이 단단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해제를 할때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결국은 치과 치료 중에 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 따라서 푸시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할 때는 이 스프링의 강한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든다 하는 게 지금 이 과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스템 도식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굉장히 복잡한 도면을 가지고 어, 이 과정을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 이 문제는, 핵심 문제는 결국 버를 강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되고 교환할 때는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본 문제입니다. 이 핵심 문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버가 필요하고요. 버를 붙잡는 버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핀이 벌어지느냐 좁아지냐를 가이드하는 샤프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핀을 밀어 올려주는 스프링 결국은 아까는 굉장히 많이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핵심을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네 가지 구성요소였습니다. 버와 버핀, 샤프트, 스프링. 네 가지만으로 이 문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손가락으로 버핀을 내려 누르게 되면 버핀이 내려가면서 옆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샤프트의 경사에 의해서 좌우 간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좌우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버를 삽입할 준비가 완료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핀에 버를 장착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내려 누르던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스프링이 버핀을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게 되면 경사진 샤프트에 의해서 다시 버핀이 오그라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오그라드는 힘에 의해 가지고 샤프트 사이에 버핀이 꽉 끼죠. 그 다음에 그 버핀은 다시 버를 꽉 잡는 이게 버가 고정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도식과가 끝이 났으면 이제 기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분석은 문제의 핵심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 간의 기능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서 핵심 구성요소는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버, 버핀, 샤프트, 스프링. 네 가지 구성요소죠. 이 구성요소를 가지고 기능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프링, 버핀, 버, 샤프트가 모두 물체, 물질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스프링은 버핀을 쪼그라들게 하죠. 그 다음에 버핀은 버를꽉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관계를 표현했고요. 스프링이 혼자서 버핀을 쪼그라들게 했나요? 그게 아니었죠. 샤프트의 경사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서 가이드돼서 버핀을 쪼그라들게 했죠. 그래서 샤프트가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스프링은 샤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버핀을 쪼그라들게 하고 버핀은 벌을 꽉 붙잡는다. 이게 이 구성요술 간의 기능관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버핀이 벌을 꽉 붙잡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버핀을 강하게 쪼그라들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쪼그라드는 힘이 너무 세다 하는 것이 본 문제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 분석 까지 끝이 났으면 이제는 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데 이것이 원인이다 하고 쉽게 끝이 나지 않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Y, Y, Y를 계속 불어서 근본 원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인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였죠? 푸시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다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게 왜? 어려워서 그래서 뭐? 진정한 문제는 푸시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가 아니라 그래서 불편했다는 거죠. 핸드피스 사용이 불편하다가 진정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핸드피스 사용이 불편하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핸드피스 사용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푸시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죠.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게왜 어려웠죠? 스프링이 강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 올리기 때문에 누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스프링은 왜또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을까요? 링을 강하게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링을 강하게 압축해야 되는 거죠? 버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왜 버를 단단히 고정해야 될까요? 그거는 버가 아래로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안 되죠? 버가 왜 아래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버로 치아를 연마하기 때문입니다. 버로 치아를 연마를 해야 되는데 아래로 이탈해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치아를 연마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상처가 나죠. 그래서 핸드피스 사용이 불편했던 근본 원인을 찾아봤더니 결국 버로 치아를 연마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버로 왜 치아를 연마하죠? 그러면 더 이상 나아갈 게 없죠.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았으니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버로 치아를 연마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이 발생했다면 버를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연마하면 되잖아요. 버가 문제였네요. 버로 치아를 연마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버를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연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물줄기 Z를 통해서 치아를 연마할 수 있다면 버튼 누르는 게 불편한 이런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벌을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연마하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업체가 그럼 벌을 사용하지 않는치과용 핸드피스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제품을 개발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제스를 쏴서 혹은 버를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말고요. 버는 사용을 하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나요?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풀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거할 수 없으면 이 문제는 풀수 없네요.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자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는 핸드피스 사용이 불편하다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원하는 게이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풀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라면 이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강하지 않고 약하다면 스프링만 약하다면 핸드피스 사용은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답을 내는 것은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단을 끊어도 다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 흐름 분석이었죠. 이제부터는 문제 흐름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흐름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근본 원인 분석에서는 버로 치아를 연마하는 게 근본 원인이었고, 결국 치과용 핸드피스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버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벌을 사용하지 않는 해결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향은 아니다. 다른 솔루션은 없겠냐? 다른 솔루션을 찾는 건 이제 문제 흐름 분석이 되는 거죠. 결국 벌을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연마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향이 될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는 핸드핏 사용이 불편한 거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은 앞서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흐름 분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인과관계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죠. 끊는 방법은 설명드린 것처럼 밑에 거는 되지만 위에 거는 안 되는 형태로 솔루션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버로 치아를 연마하되 버를 사용하더라도 버가 아래로 이탈하지만 않으면 될거 아니냐. 버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탈만 하지 않으면 불편함 점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버가 아래로 이탈하더라도 버를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기만 하면 될거 아니냐. 버를 약하게 고정하더라도 버가 아래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향입니다. 버를 단단히 고정하더라도 링 압축에 필요한 힘이 약하다면 링을 약하게 압축을 하더라도 벌을 단단히 고정할 방법만 있다면 그것도 솔루션이 될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링 압축에 필요한 힘이 세더라도 스프링만 약하다면 스프링을 약하게, 약한 스프링을 사용하고도 을링 압축을 강하게 할수 있다면 그것도 솔루션이 될 겁니다. 자, 스프링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푸시 버튼을 소프트하게 누를 수만 있다면 쉽게 누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또 해결이 될 거고요. 푸시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핸드피스 사용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지만 내가 안 누르고 옆에 힘센 사람이 대신 눌러줄 수 있다면 나는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해결 방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과제에서 원했던 핸드피스 사용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해결 방향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이것만이 해결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해결 방향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해결 방향들 중에서 기업체 현실에서 가장 맞는 핵심 해결 방향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기업체와 같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 단을 끊는 것, 그럼 이 아랫단에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방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버가 아래로 이탈하지 않더라도, 버를 단단히 고정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버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더라도, 버가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되겠다라고 해서 핵심 해결방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핵심 해결 방향으로는 벌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더라도 아래로 이탈하지만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게 핵심 해결 방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벌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더라도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대로 솔루션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라 하면 다른 기술 분야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제 특허 검색식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를 단단히 고정하더라도 아래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를 검색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버를 고정하되 이탈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검색식이죠. 자, 버 앤드 고정 앤드 이탈 앤드 방지라고 해서 특허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게 되면 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치과용 핸드피스에서 나온 거니까 동종 분야 기술에 그칠 겁니다. 그러면 동종 분야를 찾는 게 우리의 솔루션은 아니었죠. 동종 분야의 솔루션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기업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동종 분야에서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종 분야에서 다른 기술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 됩니다. 뭘 쓸까요? 막대를 써야 맞나요? 결국은 여기에 한정된 용어를 쓰지 않고 확장검색식을 만드는 게좀 중요한데 버 외에도 바, 스틱, 막대, 핀, 고정버 모두 다가 버에 해당하는 용어가 될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확장검색식을 작성을 해보면 버에 관한 표현들이 쭉 나오는 거죠. 버를 고정하되 이탈을 방지한다. 라는 검색식을 확장 검색식을 잡았습니다. 고정의 경우에도 고정 외에도 홀드, 락, 잠금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었죠.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종 분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확장 검색식을 만든 다음에 검색을 해봤더니 1072건이 나왔습니다. 한국특허에서만 1072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쭉 검색을 한다고 라 하면 수천 건, 이제 만 건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 건들을 다볼 수가 있느냐. 너무 많은 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검색식을 작성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건수 정도에 나오게 되면 거기서 바로 솔루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건수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여기 1072건, 세외 건까지 포함하면 만건 가까이 되는 건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보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색 시기 너무 광범위하니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 시스템 발굴이 필요하다는 게그 이유였죠.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과학 지식 접근법, 그다음 기술 지식 접근법, 그리고 경험 지식 접근법 세 가지가 있었죠. 본 사례의 경우에는 과학 지식 접근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과학 지식 접근법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해결 방향 또는 해결 방향의 핵심 기능을 기재를 하고요. 그 핵심 기능을 일반화된 표현으로 넓힌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반화된 표현을 이펙트 DB 과학지식 DB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검색을 실시한 다음에 도출된 이펙트들 중에 과학지식 중에 적절한 이펙트를 선택을 해서 수정 검색식을 작성을 하는 게 과학지식 접근법이었습니다. 자, 본 과제의 경우에는 핵심 기능이 뭐였죠? 벌을 고정하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벌을 고정한다. 그래서 분리를 방지한다. 이거를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버, 버도 결국은 고체죠. 고체를 고정한다. 그, 버를 고정한다가 아니라 고체를 고정한다 하는 게 가장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이 일반화된 표현을 이펙트 DB에 넣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홀드 하는 것을 솔리드. 솔리드를 홀드 할수 있는데 쓸수 있는 과학 지식을 다 찾아봐라. 결국 솔리드를 홀드 할수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을 찾아봤더니 20가지가 나왔습니다. 테이퍼 맨드렐포로마그네티즘그 다음 형상기억 합금. 이런 것들이 다 솔루션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0가지를 나열을 해놓고 결국은 이 벌을 고정하는데 쓸수 있는 과학지식이 뭐가 있을까를 기업체랑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20가지 중에 선정이 된게 자석. 아,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벌을 고정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네요.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과용 핸드피스의 자석을 이용을 해서 벌을 고정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검색식에서 벌을 고정하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그 검색식 그 검색식이 있었고요. 이게 천건이 넘는 한국건에서만 천건이 넘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데이트 거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 줄이자 벌을 고정하되 이탈을 방지하는 이 천 건이 넘는 특허들 중에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특허들만 뽑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식에 앤드 자석을 넣었습니다. 자석을 넣었더니 천 건이 넘던 건이 4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6건이면 이제 충분히 볼 만하죠. 이 46건의 특허를 들여다보면서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 46건의 결국은 자석을 이용을 해서 뭔가의 막대를 고정하는 기술이었던 거죠. 거기에 관한 특허가 46건이었는데 이 46건의 특허 중에서 우리 치과용 핸드피스에 적용을 할 만한 기술은 뭐가 있을까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46건의 특허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46건의 특허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건의 특허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건의 특허가 동일한,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도난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였는데요. 이세건의 특허가 모두 다 상품 도난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였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내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될까라고 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품 도난 방지 태그라고 하는 거는 대형 마트에서 옷을 살때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옷을 사러 가면 옷에 뭔 장치 같은 게그 플라스틱 태그 하나가 붙어 있죠. 그 태그 때문에 계산을 안 하고 가지고 나가다가 보면 삐비빅 울리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대에 앉아계신 분께서 쉽게 분리를 하고 옷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옷을 그 옷에서 그 태그를 제거하려고 하면 아무리 강하게 잡아당겨도 빠지질 않죠. 그 원리에 관한 게이 상품 도난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여기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밑에 핀이 있고요. 이 핀이 이게 옷이죠. 이 옷에 핀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계산을 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면 계산, 계산하시는 계산 분께서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죠 제거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자세히 봤더니 여기 에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이 있고 옆에 베어링 볼이 있습니다 그볼볼 볼 옆에 또 경사진 구조가 있죠 우리가 직과형 핸드스에서 봤던 거랑 유사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볼이 있어서 핀을 잡아당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 경사진 부분이 점점 더 좁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빼려고 하면 빼려고 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도난방지태그가 되겠습니다. 이 도난방지태그를 그러면 계산대에서는 어떻게 쉽게 분리를 하느냐 그 분리를 하는 방법이 여기에 강한 자석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면 이 자석 밑에 턱 갖다 얹어요. 갖다 얹게 되면 이 자석이 베어링볼을 잡아당기죠. 금속으로 된 베어링볼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 경사진 곳에 넓은 영역으로 오니까 베어링볼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태그핀을 쉽게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도난방지 태그에 관한 기술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와 지금 다른 게 뭐죠? 결국은 우리처럼 경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 의해서 밀어 올려 가지고 단단하게 압착을 한다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푸시 버튼을 강하게 눌렀어야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푸시 버튼, 왜 사람이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석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푸시 버튼의 기능을 자석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썼던 버피는 이런 링 형태로 돼서 꽉 붙잡고 있었는데, 스무스하게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버핀이 아니라 볼을 쓰고 있습니다. 베어링 볼을 쓰고 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의 기능을 자석이 수행하고 있다는 게 우리와 다른 구조입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해결 원리를 그대로 우리 제품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붙잡고 있었던 버핀 대신에 베어링 볼을 끼웠습니다. 베어링 볼을 끼웠고 푸시 버튼을 없애버렸습니다. 분리를 하고 싶을 때는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석에 갖다 대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을 결국 치과의사분들께서는 이 벌을 끼우는데 그동안 푸시 버튼을 눌러서 힘들게 끼웠던 반면에 푸시 버튼을 쓰지 않고요. 벌을 끼우고 싶으면 그냥 자석 에에딱 갖다 대면 돼요. 자석 옆에 갖다 대고 벌 넣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치료 끝나면 벌을 뺄 때도 자석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결국 은 푸시 버튼이란 공간도 필요 없고 푸시 버튼을 누르는 힘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이 개발이 됐던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치과 기기 분야에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대형 마트에서 볼수 있던 의료 의류에 붙어있던 그 도난 방지 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뭐라고 하죠? 고질적인 기술 문제라고 합니다. 그 고질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을 해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누군가가 풀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사례의 경우에도 대단한 천재가 이 문제를 풀었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이 기술 분야, 치과용 장치 분야에서는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었으나 동일한 유형, 동일한 원리의 문제를 누군가는, 어떤 기술 분야에서는 누군가는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찾아본 결과 의료용 태그 쪽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거를 적용을 했더니 치과 장치 분야에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푸시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부분이 혁신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고질적인 기술 문제를 전혀 다른 기술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해결을 하는 그렇게 해서 혁신을 이루는 방법론이 본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한 방법론의 핵심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자석만 적용한 게 아니고요. 다른 아이디어들이 더 추가가 돼서 최종적인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자석이라는 자석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다른 기술 분야에서 가지고 오으로 인해서 직과형 핸드피스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힘이 든다 하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낸 사례라는 거죠.